부평 데이트 코스 짜달라고? 그러면 나한테 조금 더 시간 좀 내줘봐 짧고 간단하게 딱 집어줄게 부평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야? 지하상가잖아 여기서 가성비 있게 2만원 딱2만원 들고 가서 쇼핑, 식사, 도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부평에 지하상가 뭐 있냐고 같이 낭만 있게 산책해야지 굴포천 산책로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예쁘게 사진 찍어준다면 점수 따는 거 아니겠어? 참고로 난 강가 쪽에서 사진 찍어주는 거 추천해 여자들이 좋아하는 술이 뭐야? 칵테일이잖아 테마의 거리가서 같이 달달한 칵테일 한잔 하면 오늘 데이트 성공 아니겠어? 야 너도 데이트 성공할 수 있어 부평에서